스포츠 클럽 관리를 더블클릭해서 폼을 열어 보겠습니다 보고서를 클릭하면 보고서 선택 기준 폼이 실행이 됩니다 닫기 해주시고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닫기 버튼을 누르면 메세지 박스가 뜨고 그 메세지 박스에는 확인과 취소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포츠 클럽 관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하겠습니다. 닫기를 클릭해 주시고 속성 시트에서 이벤트 탭에 n 클릭에 점점점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매크로 작성기, 식 작성기, 코드 작성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코드 작성기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cmd 닫기 클릭이라고 나오죠 이 말은 닫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탭키를 눌러서 안에 넣어 주겠습니다 메시지 박스는 msg 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조미료가 아닙니다 메시지의 줄임말입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가로 여시고 문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쌍따옴표 폼을 닫습니다. 점 쌍따옴표 문제 푸실 때 띄워쓰기나 점을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띄워쓰기나 점을 실수하지 않도록 평소에 오타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콤마 이제는 버튼을 설정할 수 있는데 아래로 내려보시면 OK하고 okay 캔슬이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OK가 확인 버튼이고 캔슬이 취소 버튼입니다. 그래서 VB OK 캔슬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OK ONLY는 취소 버튼 없이 확인 버튼만 있는 메시지 박스가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 가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메시지 박스가 뜨게 됩니다 이제 엔터를 쳐 주시면 오류가 뜹니다 컴파일 오류가 뜨는데 필요한 요소에 대입 연산자 는이 나왔습니다 같다는 뜻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값을 는의 왼쪽에 넣어 준다는 대입 연산자입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메시지 박스는 어딘가에 항상 담아 줘야 되는 게메시지 박스입니다 그래서 는을 적어 주시고 앞에다가 변수 이름을 아무거나 주겠습니다 저는 A라고 변수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메세지 박스가 A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닫기 버튼을 누르면 폼을 닫습니다라는 메세지 박스가 뜹니다 그 메세지 박스에는 확인 버튼과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닫기 누르시고 폼 보기를 눌러서 닫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폼을 닫습니다라는 문구가 뜨고 확인 버튼과 취소 버튼이 나왔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고 취소 버튼을 눌러도 창이 닫히지를 않죠. 그래서 창을 닫는 명령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닫기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스포츠 클럭 관리 폼이 이렇게 닫혀야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봉 클릭에 점점점 클릭해서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if a가 는 vb ok 적어주시면 확인 버튼을 눌렀는데 그 확인 버튼 누른 거랑 A의 값이 같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메시지 창에서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결과값이 A의 OK 버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A는 VBOK하고 완전히 똑같게 됩니다. 그러면 Then 엔터 쳐 주시고 탭키를 누르겠습니다 do cmd do는 실행하다고 cmd는 command 명령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실행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점. close라고 있습니다. close가 창을 닫는 명령입니다. 더블클릭 그러면 창을 닫는 명령을 실행하게 됩니다. 엔터 치시고 Shift 탭을 눌러서 커서의 위치를 왼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else 라고 쓰고 엔터 탭 키를 눌러서 뭔가 실행할 명령이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else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if문을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e n d 한칸 띄우시고 if 이렇게 해주시면 ok 버튼을 누르면 창을 닫고 ok 버튼이 아니라 cancel 버튼, 취소 버튼을 누르면 아무 작업도 하지 않게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창을 닫고 폼보기를 눌러서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취소를 누르면 창이 안 닫히죠. 닫기를 눌러서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뜨죠. 예를 누르면 닫기가 실행이 됩니다.